<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잠깐만요! 거의 여기 수영 반복할 때높여 옆에서 갈게요! 안아주십 t what 주의 의지하여 그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 아몬라운 일을 이루시보 주의 말씀 의지하여 찬양에 위대하신 주 모두 알 그대리라 위대하신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9월에 뛰고 갔던 여름의 열기가식어가는 시원한 달 저희들의 코끝을 간지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리를 통해서 한 계절이 가고 새로운 계절이 저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따 전화해 이따 전화해 이따 전화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신앙의 동지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나아갈 때는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은 지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더욱더 악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또다시 힘을 내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일을 원합니다 네, 그의 소식입니다 네, 오늘 수신자분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네,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신자, 분들 일어나 주시겠어요? 박 <웃음> 아, 네, 다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아,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스톱. 아다을 넘어 함께 할수 있다면 우리 좀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